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본 의사면허 취소법입니다. 우선 저는 한의사로서 누구보다 강력범죄,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찬성함을 밝힙니다. 국회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이에 의협은 20일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 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라 밝혔죠. 아마 양의사 여러분도 중범죄의 면허 취소를 박탈하는 것에 동의함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해석해 의사 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중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는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예비 범죄자가 아닌 이상 양심있는 모든 의료인은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19일 정보가 발표한 안은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교통사고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이 또 뭔지 궁금하실텐데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영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 강제노동을 말하겠죠?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금고형별은 비교적 약한 형량이며 비파렴치범, 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면 국가가 내리는 넓은 범위의 형벌에 해당되며 여기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그럼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알아 봅시다. 1. 교통사고 얼마 전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원 안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 해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라는 영상이 떴어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순식간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2. 폭행시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참으로 어렵죠. 일방적 폭행을 당하다가 본능적 정당방위로 맞서도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 주장하면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쌍방폭행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3. 경영난 폐업 망하고 폐업하는 건 병원도 의가지 상사입니다. 경원 악화로 임금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대표로 있는 의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4. 파업. 작년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있었죠. 이때 정부는 의사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형을 선고받습니다. 정부가 의사 면허와 관련하여 중범죄에서 갑자기 모든 범죄로 방향을 튼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부와 양의사와의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의사들을 통제할 뭔가 대책이 필요했을 테지요. 선량한 시민 대부분은 아마 평생 법정에 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상기된한 이와 같이 자신의 양심과는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죠. 선량한 의사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상기된 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인성과 본업에 관계 없는 일로 면허를 박탈당해 의사 수가 줄어들면 결국 국민들도 피해를 입어요. 혹시 이를 예상하고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을 추진한 걸까요? 그럼 이거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내놓은 건데? 메비우스 띠인가? 자, 그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한 한의계 부식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라 함은 한의 양의 취위를 포괄합니다. 한의사들도 당연히 그 법에 적용되죠. 하지만 대체로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한의사도 있지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교통사고나 폐업하는 것도 다내 부덕이 소치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의사들 중엔 선비 이미지 분들이 많아요. 꼰대, 십선비 이런 거 말고 청아, 청백리 이미지 선비요. 좀 응. 긍정적인 선비 이미지 말입니다. 한의사는 의술이 아닌 인술을 베푼다는 사명 의식이 강하고, 예, 이건 뭐 양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만족도도 한의, 양의, 치중 가장 높습니다. 예, 연소득이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웃음> 자 여기 그 표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직 의료 종사자를 기준으로 낸통계예요그 중에 한의사가 제일 높고 의사가 그 다음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네. 자 정부의 계획안이 드러나고 양의계에서 가장 먼저 법 개정에 반발했습니다. 법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입니다. 당장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예상되는데 이건 집단 면역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한의사를 동원할 뜻을 비췄고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설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기사 댓글에 양의사들이 몰려와서 한의사들 뭐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글이 넘치고 비방 글이 넘치고 이 현안이 한의사 양의사 분쟁으로 변질된 양상을 보였죠 정부의 전형적인 분할 통치 전략인데 투쟁의 방법론에 있어서 양의사의 파업은 정당에도 백신 접종 거부는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에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범국민적을 떠나 절인류적인 재산과제로 모두가 합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접종 거부를 투쟁의 카드로 쓰면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셈이에요. 양의사 여러분, 파업은 의사에게 손해가 많으니 접종 거부라는 인질 작전을 양의 사들이 쓴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 회에서 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나나야당의 반대로, 야당의 반대로 다음 전체 회에서 의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거 급한 불끄면 언제든 다시 내놓을 거라 예상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향후 그 한의, 양의, 치 그리고 간호사까지도 의료원 모두가 연대하여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 중에 이거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는 의사의 권리 문제 뿐만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과도 관계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에 들어갈게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죠. 예를 들어 오토바이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일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 이사건 처분은 부당결부를 위법하다는 대변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때 세월호의 참사를 그들만의 일, 아닌 우리가 당한 일이라고 감정이입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허용된 사고는 우리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이죠. 모든 탄압정책은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혀들면 또 다른 집단으로 차례차례 화살이 향하는 거죠. 의사면허 취소법 같은 류의 법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에 마르틴 니멜레어의 시를 잠시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바라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